신문기사에 덧. 해가 바뀌어 99년이 시작되었다. 주식시장은 전년도 말에 증권주 쇼크를 딛고 이월 둘째 조까지 상승하였으나 6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조정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중이 아직도 우상처럼 받들던 증권주는 지난해에 한달반 동안에 다섯 배나 급등했던 후유증으로 98년 12월 18일 남보다 빨리 병원에 입원한 채로 해를 넘기고 있었다. 그렇긴 해도 증권주의 인기는 여전한 것이어서 그 증권주의 병실에는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탁금을 싸들고 병문안을 오곤 했다. 여전히 증권주만을 노래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객장 전광판 중에 가장 오른쪽에 증권주 시세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증권주의 주가가 내릴 때마다 이제는 바닥이야 라고 말하면서 주머니를 뒤져 증권주를 사들였다. 50만원 100만원씩 입급하며 증권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들이 사랑하는 증권주의 무기력함을 안타까워하며 성금을 거두어 주는 것처럼 보였다. 힘들지 이돈 먹고 힘내라고 말하는 듯한 투자자들 그들은 아직도 지난해에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종목들이 나름대로 선전하며 주가를 끌어올려도 본체만채 오로지 증권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증권주가 다시 벌떡 일어나 하아 웃고 나서는 또다시 산등성의를 달려 올라갈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스스로의 실력을 욕하며 다시 서점을 드나들었다. 그래프 분석의 비밀이라든지 선물 옵션의 이해라든지 하는 책들을 더 많이 사들였다. 지나간 장세에서 실패한 원인이 일단은 내가 아직 훌륭한 투자기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무던히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때는 열심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하지 않았고 일요일에 놀아도 지점 사무실에 나가서 컴퓨터로 그래프를 구경하면서 놀았다. 내가 있는 H 증권 지점에는 꽤 많은 투자자들이 마치 출근하듯이 몰려오던 지점이었는데 날마다 같은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격이 없어지고 친해지게 되었다. 그백 명도 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 일정한 멤버끼리 점심도 같이 먹고 종목 정보도 교환하였으며 때론 장마감 후에 우르르 몰려서 술집으로 향하기도 하였다. 그각 집단들은 한 명의 직원을 선정하여 그쪽으로 몰려가 주문을 내도 거기서 내고 뭘 물어봐도 그 직원에게만 물어보는 단골 현상을 일으켰다. 그때까지 난 아직 주식 대행을 하지 않고 있는 금융상품 창구 담당자였지만 한가한 직원은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내게도 7에서 8명의 아줌마 부대가 포진하게 되었다. 이 아주머니들은 각기 다른 매매 행태를 보이면서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투자 스타일을 습득하게 해준 공로자들이다이월의 어느 날 하루는 시장이 여전히 무기력한 가운데 이 아주머니 부대도 도대체 뭘 사야 하는지 몰라서 모두들 간밤에 본 드라마가 어쨌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닥거릴 때였다. 한 4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객장에 들어오셨는데 내 옆에 아줌마 부대 중한 아주머니랑 반가운 기색을 하면 인사를 나누었다. 사실 그 남자 고객 역시 자주 객장에 드나드는 분 중에 한 명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간 뜸했었던 모양이었다. 읽고 한 아주머니가 아저씨 뭐 사야 해요? 라고 물었는데 그 아저씨는 갑자기 옆에 끼고 다니는 두꺼운 노트를 펼쳐 뒤적이기 시작하였다. 뭘까 저 노트는 하는 궁금증이 나를 그 노트 안의 내용으로 이끌었다. 세상에. 그 노트는 신문기사였다.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을 까맣게 오려서 붙여놨고 거기다 중앙일보 등의 경제란 기사도 역시 자리잡고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에 기사부터 오려 놓은 건지는 몰라도 그 양반은 그런 다이어리를 두건더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파일이었다. 대략적으로 한 한달 정도 전에 기사부터 뒤적거려 보더니 어 이거 한번 사봐 이제 오를 때 됐어라며 기사를 지목하였다. 유흡스럽게도 그 종목은 그리 훌륭한 성적을 내주지 못했다. 거기다 그 신문기사 스크램맨 아저씨가 그 후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 최근 몇년 동안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아마 그 엄청난 열정을 다른데 투자해서 성공하셨던지 아니면 아직도 어디선가 신문을 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튼 그 성실한 자세만큼은 정말 훌륭한 것이어서 바라건대.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성공하셨으면 한다. 지금의 내려진 나의 결론은 경제신문기사가 수익률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케이블TV에 나가서 투자기법 강의를 녹화한 일이 있는데 그때 하루치 강의 분량의 대부분을 써가면서 신문과 방송을 믿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신문이나 방송은 사실 뒷북만 친다. 신문의 원래 기능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기능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지해주는 예언자의 기능이 아닌 것이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오늘의 시장 상황을 정리해주는 기능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적정 주가 따위를 발표한다든지 어느 업종이 올 하반기에 유망하다든지 하는 기사는 폐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초보 투자자 왕대박씨. 어느 날한 땅전자의 주가가 오르기라는 개꿈을 꾸고 은행에 있던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몰빵을 질렀다. 처음에 살 때는 만 원이다. 이한탕전자 주가는 열흘 만에 급등하여 2만원까지 날아갔다. 왕대박시 참으려 해도 도저히 표정관리가 안된다. 흐후 열흘 만에 3천만원을 벌었어. 그런데 한탕전자 여기서 운이 다한 것일까? 미국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우리 시장도 조짐이 불안정하다. 잘 나가던 한탕전자도주춤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렇긴 해도 왕대박시 별큰 미련도 없다. 지금 팔아도 100%의 수익이 나므로 내일 아침에 한탕전자 모두 파치우고 돈 한번 폼나게 써댈 계획이었다. 그동안 못 바꾼 차도 한대 새로 뽑고 와이프랑 해외여행 한번 가서 근사한 데 구경하고 올 생각이었다. 매일 쫌팽이 같이 산다고 놀려대던 친구놈들 한번 룸사롱에 데려가 양주로 진탕 처먹이고 소리도 지를 생각이다. 내들 앞으로 쫌팽이라고 부르면 죽어. 그런데 그날 밤에 그냥 자빠져 잤으면 되는데 이 주식 팔고 나서 생긴 돈 3천만원으로 뭘할 것인가 하는 생각하느라고 잠자리에 드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왕대박씨. 잠이 안와서 저녁에 안본 석간신문을 뒤적거렸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은 제목의 기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한당전자 대규모 공급계약체결로 적정주가 상향조정. 목표주가 4만원. 헛. 주당 4만원이면 내 계좌 잔고가 1억 2천만원이 되는거고 그럼 9천만원 버는거잖아. 그 돈이면 지금 은행에 남아있는 3천만원하고 합쳐서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복권 당첨인 것이다. 자신에게 복권 당첨의 기회가 온지 모르고 하마터면 그 복권을 팔아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런 훌륭한 기사를 제공한 신문서 사주와 기자를 경배했다. 당장 주식을 팔아버리려는 계획이 철회된 것은 당연한 일. 왕대박씨는 이제 다소의 조정 따위는 무시하고 버티기로 했다. 과연 어찌 되었을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폭등한다던 한탕전자의 주가는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추가 상승을 보이는 것을 끝으로 하한가를 치기 시작하더니 오를 때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여 주가가 5천원까지 급락하였다. 문제는 본전인 만원까지 밀렸을 때에도 왕대박씨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파트는 그만두더라도 자동차와 해외여행은 포기할 수 없어. 많이 내렸으니까 적어도 만오천원까지는 다시 반등할 거야. 더 사버리자 하면서 은행에 남은 돈 3천만 원을 마저 출금해와 추가 매수를 하였다. 그래 놨는데 주가가 5천 원까지 폭락하였으니 원금 대비 50% 손실이다. 거기다가 불과 보름 전만 해도 한당전자를 예찬하던 신문들은 한당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반등의 기미는 없었다. 왕대박 씨는 집에 들어온 신문을 쥐어뜯으면서 울부짖었다. 그는 신문기사의 덫에 걸린 것이다. 난 신문을 본 지가 오래됐다. 오히려 만화가 재미있는 스포츠 신문을 더 즐겨본다. 앞에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문기사에서 본 적정 주가 등의 수치가 내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다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 99년 봄에 만난 신문 스크랩맨 아저씨에게 감동받아 나 역시도 한동안 신문기사를 열심히 스크랩해봤기 때문이다. 저녁에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무실 복사기는 내 차지였고 지점에 들어오는 복사용지 절반을 해치웠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말한 이유로 그만뒀다. 다시 9 9년 2월로 돌아가서 증권주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들이 앞에 설명한 대로 날마다 증권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객장에 나와 증권주를 바라보는 행위도 지쳐갈 즈음 99년 3월 둘째 주에 증권주가 벌떡 일어났다. 마치 거짓말처럼. 바이코리아의 등장. 수익증권 판매고 30억 돌파로 현재 이와의 격차는 두배 이상입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주식 약정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1위입니다. 그거를 듣고 있는 임원진들의 입가에는 일제히 미소가 피어올랐다. 주가 300선이 무너지던 작년 여름만 해도 여의도 증권가에는 시체만 걸어다닌다 라는 말이 나돌았다. 업계 2위인 D증권과 8위인 K증권이 연이어 파산하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소리조차 내기 거북스러워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부터 우리 회사는 공격 경영 체제로 돌입한다라는 발표를 하자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드디어 미쳤군. 경영이 어려우니까 자폭하자는 거야? 뭐야? 모두들 기존의 인력과 지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증권사 순위 6위 정도에 불과한 h 인권에서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하자 모두들 외아한 눈길을 보내는 것을 당연한 반응이었다. 대그룹 소속이라고는 해도 그때까지 H증권의 업계에서의 위상은 별 볼일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발표는 곧 실행으로 옮겨졌다. 인턴 사원 200명을 한 번에 뽑아들였고 파산한 D증권의 우수인력을 흡수하였다. 게다가 40여개에 불과한 지점망을 140개까지 늘려나갔다. 모두의 우려를 비웃듯이 주가는 바로 연말부터 상승하였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신규 계절을 빨아들였다. 불과 1년여 만에 국내는 적수가 없는 1위 자리에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고자의 발표는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입니다. 업계 최대의 지점 네트워크와 인력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종합주가지수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식형 펀드를 발매한다면 명실공이 한국을 대표하는 펀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펀드인 마잘란 펀드의 위협에 버금갈 펀드가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주식형 펀드의 발매를 결의하였다그 무렵 객장에서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부활한 증권주 덕분에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하 역시 증권주가 복권주야. 과연 그들의 환호성대로 3월 첫째 주부터는 내림세를 멈추는 듯하더니 둘째 주부터는 또다시 불타는 증권주의 랠리가 시작되었다. 객장은 다시 파티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또다시 증권주, 증권주, 증권주 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나도 이번엔 지난번의 경험도 있고 해서 증권주를 주요 포트폴리오로 짜기 시작하였다. 사람도 역시 경험에 의존하는 동물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지를 가려 할때 웬만하면 한번 가본 길을 이용하여 가려고 한다. 미로같이 생긴 지하상가를 걸어간다면 대부분 과거에 지나간 루트를 다시 이용하면서 쇼핑을 하게 마련이다 과거의 증권주에서 엄청난 수익을 맛보았던 대중은 증권주야말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단한 주식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다니는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을 주식투자에 이용할 수가 있다. 가끔 미친 듯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 이런 주식들은 그만큼 해당 종목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뭐 물론 급등한 만큼 급락이 나온다. 코인트는 급등 이후에 급락하던 주식이 어느 정도 상까지 밀리면 다시 들어올리는 되돌림 현상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 이 반등의 속도 또한 1차를 위해 속도에 못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비슷한 속도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투자 패턴을 가지고 다시 그 종목에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에 한번 매매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아론하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보다 과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투자 행태를 이용하면 상당히 안정적이고도 빠른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가령 1차 급등을 하였던 주가가 조정을 얼마까지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살아날 때그 움직이는 모양이 과거의 1차 랠리와 비슷하다면 매수한 후 1차 랠리의 상승 과정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때면 치고 나오는 기법을 쓰는 것이다 아무튼 당시에 나는 이런 생각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번 정도 증권주의 2차를 이해 편승하여 그럭저럭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소규모의 전투로 작은 성과를 올렸을 뿐이지만 처음으로 어설프게나마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객장 아줌마 부대의 수익률에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아주머니들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미술을 질러댔으며 서슴없이 돈을 끌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만행을 언제까지 질러댔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폭주기관차는 멈출 줄을 몰랐다. 마치 시장 주식이 먼저 떨어지나 내 돈이 먼저 떨어지나를 겨루는 듯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시장에서 즐거운 비명을 올려대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우리 사주를 들고 있는 내 동료 직원들이었다. 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사주를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다른 오래된 직원들은 우리 사주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5천원에 받은 우리 사주가 5만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입사한지 한 5년 정도 되어가는 여직원 하나는 웃으면서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시장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중요한 변화는 다시 한번 한국 시장의 1000포인트 시대를 가져다줄 초대형 펀드의 발조로부터 시작되었다. 99년 4월 한국 증시의 역사상 최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바이코리아 호가 출범하였다.